그러스라고해요 네, 한번 인사해 주세요. 어, 일로 와서 어, 꼬망이 꼬망이지 만팔짝팔짝 뛰. 고개 끄덕여 주세요. 고기라도. 엄마가 유튜브 탔어. 어, 축하해요. <웃음> 꿀 당이. 어. 마가 유튜브 탔어. 아,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. 네, 어, 제 닉네임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어, 유튜브에 떠요. 좋네요. 아, 네. 뭐라고요, 닉네임이? 제 닉네임요. 아, 구독자 400명이나 돼요. 아, 와, 미쳤다. 네. 네, 한 구독으로 네, 응원 좀 부탁해요. 응근이 어. 조회수 높아요. 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들이 많이 보나 봅니다. 어. 와, 유튜버예요? 네네 유튜버예요. 어. 400명이나 돼요? 네 등불 비의아 유튜버라 치면 돼요. 왜요? 어. 어 팬치다아기팬치 어, 네? 등불 비치아 유튜버라 동풀. 치면 돼요. 뭐 변신도 한 쳐봐요 말. 네 뭐라고요? 대기업이네요 대기업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되찍고 까미네요 음. 응 음. 음. 어, 그래요 어 나도 모르게 어, 다른 어. 유튜버 어, 다른 어, 트위치 스트리머를 홍보하고 있네 음. <웃음> <웃음> 게라 속들 아니 음. 아. 기선이 아, 꽃감. 골감. 아, 꼬감이 어, 케이치 꽃감이래요? 어, 꼬감아 너희, 너 어머니도 있고, 벌써도 있대 엄마한테 영상 편지 네, 아, 맞는 건지 궁금해서, 소리까지. 아, 미안해. 잘해. 아침부터 브이도다 먹었어. <웃음> <이상. 웃음> 맞는 거 <것> 같은데. <웃음> 맞는 거 같은데요? 어, 그래요. 어, 한번 검색이나 해보셨나? 어, 검색 해보셨으니까 뭐, 구독자 어, 400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거 알겠죠? 어, 보있스뭐 500, 명 어, 구독자 500명이면 커뮤니티, 어, 커뮤니티 그 채널이 열리는데, 어, 여는 순간부터, 어, 아마 DM이 막 폭주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대기업 되는 건가요? 어, 네? 저도 이제 대기업 나, 대기업 유튜브 나온는 어, 잠시만요. 어, 아, 돼있네. 어, 돼있네. 어, 어, 역시. 아이디 노출 좀 여고생 해도 됩니까? <웃음> 저도요 저도요. 여고생스트리머 <웃음> 여러분 아이디 노출 좀 해도 됩니까? 어. 네 노출해도 돼요. 네네. 괜찮아요. 어 기다려봐요. 어, 뭐지? 이 아저씨가 눈이 나빠요. 어, UI UI 표시하는 게 어디 있노? 이건가? 아닌데? 아 여기 있다. 어, 여기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네어그니 그 시청자분 어그 그, 유튜버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만 야기를 살짝 할게요. 그 채널에서 이분들 친구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어 이분들 그냥 한번 어 구글에 한번 쳐갖고 어 이분들 어, 채널 페이지가 어딘지 네 하고 네, 네 가가지고 보고 잘유자재 애기새끼야 막 그러고 막 가면 되겠어요. 네. 하지는 말고 영상 봐. 어, 어 이분들한테서 뭐욕 이제... 나오면은 니들 바로 후들어 후들어 뺏기겠다 이거. 어. 저도 이제 유튜버 될수 있나요? 네. 저도 네. 이제 목이 되나요? 아그 정도, 그 정도 뭐, 목소 리면은어 나보다 좋은 목소리 가지고 있으면서 어 이거 재능 낭비야. 음. 오. 삶면서 <웃음>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. 저도 아. 처음 들어봐요. 그거, 어, 어 근데 유튜브하려만 어. 어떻게 해요? 알려주세요. 뭐라고요? 뭐 알려주세요. 하나도 몰라요. 아유튜브 하려면요. 유튜브 어내 네, 유튜 유튜브 그, 그, 그 페이지에 그, 그 1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카메라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지 편집은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튜토리얼 식으로 네, 올릴 거거든요. 네 기대해 주세요. 1월 마지막. 18일 날이 에 아, 생각, 요 <웃음> <좀> <웃음> 한번, 네. 한번 눌러 주세요. 어. 어 조용히 있어. 아, 아침이다 보니까. 어. 아, 텐션이 안 올라가네. 다음 뭐야? 계속 사랑에 대해서 잘아시나 송한데어 어,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인데 어이캠에 있는 거 혹시 네, 올려도 되는지. <놀라> <저게> <놀라> <첫 해명에 있는다고 놀라> 네. 제일 첫데는안 돼. 안 돼. 안 돼. 컷컷 컷, 컷. 안 돼. 안 돼. 이거 네 너무 매워. 어 그건 안들었다 안 생각할 때요 아, 나도 죽은 척왜이이이이리 안녕하세요 나는 성으로 <목소리> 저는 평소에 복성으로 배배 어, 먹어 배 어. 열 배가 맛있다. 음. <웃음> 저 웃음소리, 제과 어, 세요 <웃음> 어, 웃음소리 어, 내, 내 마음에 들었어. 웅탱이로갔다고이로갔다고이로 갖다 고이로 갖다 고웅이다고 이거 갖다 고 이거 갖다 어, 이거 다다른이 이거 다 다른, 다른, 어, 됐어, 어, 딸짝 지그네. 녹화 종료. 어, 10분이나 됐네. 아이고 정말. 음, 아무도 오오오. 저랑 함께할.